나라가 안 하니, 나라도 한다. 수면건강연구소의 캠페인입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요, 그 연조직인 또 연구계, 편도, 목적, 이것들에 관해서 또그 코구리 무협이 그것이 또 원인일 수 있다. 그러나 결론은 항상 우리가 80년대 가장 그 유행했던 광고 중에 어, 그런 광고가 있어요. 결론은? 아. 모르세요? 결론은? 버킹검. 예. 결론은, 어, 그렇게 수술을 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혹시 뭐, 검사를 하시고 원인이 연구계나 이런 연조직의 문제가 있다고 하셔서 마음 먹으셨으면, 한 번만 더 고민해 보시고, 또 생각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전에 한번 저희하고 한번 상담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수술하지 않고 도려내지 않고도 할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딱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그 있거든요. 수술은 응. 낙장불입. <웃음> 나 이대 나온 여자. <웃음> 맞아요, 낙장. 잘래 내가 내 되돌릴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저께 오신 고객님 같은 경우에도. 뭐, 이번 주 언제? 뭔가 다음 주인가 언제 예약을 해 놓으셨는데, 아, 오셔서 수술하지 않고 할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하고 상담하고, 그리고 이제 수술을 안 하시게 이제 되셨는데요. 그렇게 꼭한 번만 더, 수술은 언제든지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한 번만 더 고민해 보시고요. 제발 저희에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수술하지 않으시고, 또 수술하면 또 얼마나 아파요. 그 영국의 그입 안에 있는 조직을 잘라낸다고 생각하면 어우, 저는 생각만 해도 왜냐하면 여기 협바을 하나 조금 돋아도 우리가 그냥 그게 아파가지고 구멍만 조금 나도 아파서 그러는데 어 음, 이비인후과의사 선생님은요 음. 자기가 수술을 많이 하는데 음. 과연 아프다고 하는데 얼마나 아플지 자기도 코를 고니까 한번 자기가 수술을 받아봤대요 그분 누구세요? 참 음. 대단한 분이시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어. 웬만하면 수술을 안 권한대요 분이시네요. 음. 그렇게 멋진 의사도 계세요, 그렇죠? 음. 네. 그래서 꼭 여러분들 어, 연조직에 관해서 진단을 받아서 수술을 고민하고 계시다 그러시면 꼭 저희한테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주시고 꼭한 번만 상담을 받아 보시고 그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네. 음.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Cause you, are my girl, you are the one...